자, 이번 시간 이제 어, 이어서 1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1번, 어, 자료가 다음과 같을때 자본 증가액을 물어봤죠. 어, 그리고 어, 액면 금액이 1000원인 보통주만 발행을 하고 있다. 자, 보니까 2월 1일, 3월 31일, 5월 10일, 그다음에 7월 1일, 8월 25일, 9월 1일, 그다음에 뭐 10월 31일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왔는데. <웃음> 자, 보니까 손익거래와 이제 자본거래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서 이제 보면 되겠죠. 첫 번째로 2월 1일 날 유상증자가 있었어요. 유상증자는 200주 1,500원에 대한 유상증자. 그래서 30만원 만큼 유상증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월 31일. 자기주식을 취득했죠. 그래서 50주를 1,000원에 취득했으니까 5만원 만큼 감소를 했을 테고. 그 다음에 세 번째, 5월 10일 날 자기주식을 소각을 했어요. 소각은 자본의 변동과는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7월 1일 금융자산을 취득했네요. 22만 5천 원에 금융자산을 취득했고, 그 다음에, 어, 8월 25일 무상감자를 했어요. 무상감자는, 어, 자, 주식을 없애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거나 그러진 않죠. 그 다음에 9월 1일날 유상감자를 했어요. 유상감자는 돈을 주고, 어, 주식을 없앤 거죠. 그 다음에 12월 31일날 평가 손실이 발생했어요. 12월 31일날 공정가치가 1,200원이 됐죠. 처음에 얼마 주고 샀는데, 여기서 보면 1,500원을 샀는데, 1500원인데, 1200원에 이제 감소를 했죠. 그래서 그만큼 어, 금융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이 발생했고, 그 금융자산은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었어요. 그러니까 기타 포괄 손익이 감소를 했겠네. 그래서 첫 번째로 유상증자된 금액 30만 원만큼이 일단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주식 취득, 자기주식 취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감소가 있었겠죠. 5만 원만큼. 그 다음에 자기주식 소각은 어, 의미가 없죠. 이거는 자본의 변동이 안 생기니까. 그래서. 소각은 자본의 변동이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금융자산 취득했을 때는 자산 취득, 그 다음에 자산 감소 여기도 자본의 변동이 안 생기겠네. 그 다음에 무상감자, 마찬가지 무상감자도 자본의 변동이 없죠. 어, 어. 주는 거 없이 그냥 주식만 가져와서 없애버렸으니까. 물론 그때는 거기에 대한 그 재원이 있겠죠. 그 재원만큼의 자본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무상감자의 어떤 재원을 썼던 그, 그것만큼 그 감소하면서 자본금이 이제 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무상감자는 돈을 지급한 게 없기 때문에 자본의 증가나 감소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자그 다음에 이제 유상감자를했을 때는 당연히 자본의 감소가 생기겠죠 어, 돈을 지급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평가손실은 기타포괄손익에 영향을 미치겠네 그죠 그래서 기타포괄손익이 45,000원만큼 감소할 거야 결과적으로 보면 단기에 자본의 변동 사항은 이런 것들이 자본의 변동 사항이 되겠죠 음. 결국엔 1 2 5 0 0원만큼의 자본의 변동이 생겼네. 음, 뭐, 내용 자체가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에요. 각각의 내용들을 가지고 그때그때 그때 그 옆에다가 하나씩 써가면서 문제를 풀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여기서는 자본의 변동상 12만 5천 원이 되겠죠. 나머지 사항들을 뭐 물어본 건 아니고, 뭐, 단기 손익을 물어보거나 또는 포괄손익을 물어본 건 아니죠. 단지 이 내용에서 자본의 변동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보니까 상환우선주라는 걸 가지고 있었네요. 상환우선주 1000주를 발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상환청구권이 없대요. 자 그리고 상환우선주 우선, 중에서 500주를 어, 600원에 취득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붕괴를 한번 어, 해봐라. 상환우선주에 대한 처리 방법이 뭐냐. 그거로뭔본 거죠. 사실은. 상환우선주는 주식은 주식이지만 이게 부채로 처리가 될 수도 있고 자본으로 처리가 될 수도 있어요. 금융부채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금융부채라는 건 어떤 거예요? 내가 돈 빌린 거죠 돈 빌려 가지고 거기에 대한 차입금을 갚아야 되는 것 그게 이제 금융부채예요 그리고 일장을 이자를 주는 것 근데 출자금, 즉어내 어, 출자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비용이 지출이 되는 건 배당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자본으로 처리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게 출자금으로 처리가 되고 그 거기에 대해서 자본을 다시 돌려줄 이유는 없죠 출자된 금액, 즉 내가 어떤 회사에 출자를 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그 출자를 그만두려면 그 주식을 다른 사람한테 팔면 돼요. 그죠? 유통되고 있는 주식. 안에서. 자,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로 이제 처리될 수 있는데 이 상환 우선주라는 건 성격 자체가 부채가 될 수도 있고 자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부채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건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해도 그게 이제 부채가 될수 있죠. 첫 번째는 우선주의 발행자예요. 음. 그러면 회사가 되겠지? 그 회사가 보유자한테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미래에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금액을 상환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차익금하고 똑같죠? 돈을 빌리잖아요 돈을 빌리면 내가 만약에 100만 원 빌리면 그 100만 원을 나중에 갚아야 되겠죠 이게 결정 가능한 또는 확정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돌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면 그럼 부채로 보자는 얘기죠 주식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선주의 보유자 이거는 뭐예요? 사간 사람이죠 우선주를 그 사간 사람이 발행자에게 특정 일이랑 그 이후에 확정된 결정 관는 금액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즉,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줘 그러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는 부채로 보자 이런 얘기죠. 그럼 그 외에 나머지가 자본이 되겠네. 그럼 여기서는 어떤 걸로 쳐야 될까요? 어, 보유자가 상환 청구권이 없대요. 여기서 음. 상환을, 어, 상환을 청구할 수 없는 어,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저건 뭐냐? 부채로 보는 게 아니라 자본으로 보란 얘기예요. 결국은... 어. 자본으로 볼 때는 뭐가 될까요?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거죠? 자기 주식으로 보겠죠? 자본을 보게 되면 30만 원만큼 자기 주식을 취득하고 현금이 빠져나가겠죠? 부채가 됐을 땐 금융부채로 처리하면 돼요, 이거를. 여기서는 이걸 물어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13번. 자, 여기서 이제 현재 자본과 금 관련된 정보인데, 어, 설립 이후에 2002년도 말 자본금과 관련된 변동은 없었다. 그리고 보통주 자본금이 있었고 우선주 자본금이 있어요. 이렇게 10만원, 그 다음에 2만 5천원. 익명가액, 발행주식수. 그리고 물어보기를 현금 배당이나 주식 배당을 하지 않았고 1년도에는. 2년도에 1만 6천원의 현금 배당을 결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우선주의 배당률은 10%래요. 그리고 그 우선주의 성격을 보니까 누적적이고 완전 참가적 우선주다. 일단은 중요한 자료는 일단 10%라는 거. 그 다음에 누적적, 그 다음에 완전 참가적 우선주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배당금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죠. 배당금 구하는 뭐어 일단 누적분에 대해서 어,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단기 배당에서 기본 배당 주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참가, 비참가 또는 어, 부분 참가 이렇게 나누는 거죠. 한번 볼게요. 일단 이 주식은 뭐냐면 이 우선주는 누적적 완전 참가자 우선주예요. 그럼 전체 배당 가능액은 지금 배당 결의액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누적분, 그 이전에 주지 못했던 누적분 배당을 빼고 그러면 나머지가 단기 이제 배당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걸 가지고 이제 뭐냐면 단기 배당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난, 지난 기간에 대한 누적분 배당 빼고 난 다음에 이 금액을 가지고 일단 우선주의 기본 배당, 그 다음에 보통주의 기본 배당을 빼주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완전 참가 또는 부분 참가에 대한 배당금을 결정을 해주면 되겠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완전창가자 우선주니까 우선주의 액면 비율만큼 가져간다는 얘기죠. 자, 금액을 써보면 전체 배당금은 16,000원이 되는 거예요. 결의한 건. 그 다음에 누적분. 1년도에 주지 못한 배당금이 있죠. 우선주에 대해서 주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우선주의 배당률이 몇 프로였냐면 10%였으니까 액면가액 25,000원에 10%만큼 2,500원을 주고 그러면 나머지 남는 금액은 16,000에서 2,500원 뺀 13,500원이 되겠네. 그죠 그걸 가지고 기본 배당을 일단 줄게요. 그러면 우선주에 대한 기본 배당, 즉 10%만큼 2,500원. 보통주에 대한 기본 배당이 없죠, 지금 배당률이. 그러면 우선주하고 똑같이 주는 거예요. 보통주에 대한 배당률이 있으면 보통주의 배당률을 가지고 적용하면 되는데 보통주에 대한 배당률이 안 나온다. 그러면 우선주의 기본 배당률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보통주에 대해서 마찬가지 10%만큼 주면 되죠. 그러면 그 10%는 액면가액 10만 원에 대한 10%니까 만 원이 될 거야. 그렇죠? 그러면 전체 13,500원에서 이걸 빼고 나면 나머지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선주의 액면 비율만큼 나눠가지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잔여 배당금은 결국 1000원이 돼요 13,500원에서 2,500원과 만원을 빼고 나면 그래서 그 1000원을 가지고 이제 액면가액 비율만큼 가져가면 되겠죠 우선주가 그게 이제 200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은 2,500원 2,500원 200원 즉 5,200원이 되겠네 그 다음에 나머지가 뭐냐면, 보통주의 배당이 되겠죠. 그럼, 16,000원에서 5,200원을 뺀 나머지, 그, 만, 어, 1, 800원이 되겠네. 그 800원이 보통주의 배당이 되겠죠. 자, 일단, 배당금에 대한 사항들. 어, 이 과정을 계속 어, 반복을 할 거예요. 배당금에 대한 문제는.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보면, 1년도 1월 1일에 주식을 발행하고, 영업을 개시한 국세가 3년 12월 30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보통주 자본금과 그 다음에 우선 자본금이 500, 300 이렇게 있었대요. 그 다음에 자본금 변동이 없었고 그 다음에 주당 액면금액은 액면 액면5천원으로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우선주는 배당률이 3%예요. 그 다음에 누적적이고 부분 참가적이래요. 근데 몇 프로그냐 6%까지래요. 그 다음에 영업을 개시한 이래 한 번도 배당을 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지금 현재 1년도 1월 1일에 주식을 발행했어요. 그 다음에 배당 결의라는 시점은 언제냐면 3년도 12월 31일. 그러면 1년도, 2년도, 3년도. 여기서 배당 결의를 했죠. 그럼 여기 이제 단기 배당이 되는 거고, 여기 이제 지난 기간 배당이 되겠죠. 그리고 배당 결의를 3년도 말에 할 수도 있지만, 4년도 초에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똑같이 단기 배당은 3년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누적적이면서 부분 참가적이에요. 전체 배당금은 60만 원인데 거기에서 일단 누적분을 뺄게요. 그러면 18만 원나는데그 18만 원은 1년도와 2년도에 대한 300만 원의 3%, 두 기간에 대한 배당금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저걸 빼 주고요. 그럼 남은 금액이 이제 42만 원이 될 거예요. 그럼 저게 이제 지난 기간 배당이고 이제 단기 배당을 이제 해 줘야 되겠죠. 단기 배당에서 일단 기본 배당을 뺍시다. 우선주에 대한 비, 기본 배당금 9만 원. 즉 3%짜리에 그다음에 보통주에 대한 배당금 15만 원. 이거는 500만 원에다가 3%를 적용한 거죠. 보통주에 대한 배당률이 안 났으니까.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부분 참가를 하면 되겠죠. 3%만큼 추가적으로 6% 아저저 부분 참가의 배당률이 6%였으니까 3% 기본 배당을 하고 나머지 3%를 더 받아 갈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래서 지금 남은 금액이 얼마냐면 18만 원이 돼요, 여기. 자 그럼 저걸 가지고 어, 추가적인 3%의 배당금을 계산해 보니까 얼마냐면 9만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일단 한도가 있어요 어떤 한도냐면 우선주의 액면가액 비율 이상은 가져갈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한도는 전체 남은 금액 18만원에서 우선주의 액면가액 비율이죠 이게 자 이걸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6만 7천 5백원이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기본 배당 즉 추가로 가져갈 수 있는 배당 3%를 설정을 해왔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액면 비율만큼 이상은 주지 않겠다는 얘기죠 어쨌든 간에 걔가 출자하고 있는 비율이 그만큼이니까 그래서 부분 참가에서는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완전 참가에서는 그런 게 의미가 없어 근데 부분 참가에서는 한도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어, 내용을 좀 보면 부분 참가로 우리가 받아갈 수 있는 그 배당금이 있는데 추가 배당금 3%가 이 정도가 이제 설정이 됐다 그 다음에 우선주 액면 비율이 이 정도라면 이만큼을 다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우선주의 액면 비율이 추가 배당금 보다 작다면 결과적으로 배당금을 가져올 수 있는 건 우선주의 액면 비율 만큼만 가져갈 수 있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이거 이상이면 의미가 없어요 그때는 추가 배당다 가져갈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선주의 액면 비율이 추가 배당금 이상으로 왔다 갔다 하면 그때는 어쨌든 간에 추가 배당금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음. 자 이런 의미를 좀 기억을 해 놓으세요 부분 참가적 우선주에서는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어. 배당금을 좀 보면, 첫 번째로 일단, 어, 지난 기간에 대한 배당금 18만원과, 그 다음에 우선주에 대한 액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9만원이 아니라 한도 67,500원이 되겠죠. 저 금액을 합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선주가 가져가는 금액은 337,500원이 되겠네. 그죠. 그러면 이제 보통주가 가져가는 것은 나머지가 되겠죠. 그럼 60만원에서 337,500원을 빼고 나면, 어, 35만 2,500원이겠네. 그죠? 아, 25만 2,500원. 음. 자, 이렇게 이제 계산하니까, 부분 참가적 우선주에서는 한도가 있다는 거꼭좀 기억을 해 주세요. 그리고 한도라는 건 우선주가 가지고 있는 액면 비율만큼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한 배분, 배당 금액, 배분될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 주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1년 초에 설립이 됐고 아, 자본금의 변동 및 배당금 지급은 없었다. 일단 아, 4년 초구나. 그 다음에 어, 다음과 같다. 보니까 보통주는 100만 원, 우선주는 500만 원이에요. 근데 우선주를 보니까 누적적이고 비참가적이에요.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당률 3%래요. 보통주에 대한 배당금은 안나왔네 배당률은. 자, 그리고 이제 6년도네요. 6년도 3월 2일 날 주총에서, 어, 100만원의 현금 배당을 최초로 결의를 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4년도에 설립이 됐고, 6년도 3월 2일이에요. 4년도, 5년도, 6년도. 근데 6년도 3월 2일이면 여기죠? 그럼 결국 단기 배당은 이게 단기 배당이 되는 거야. 5년 말, 6년 초 똑같아요. 그럼 이게 이제 지난기간 배당이 되겠죠? 그러면 지난기간 배당은 1기, 한기에 대한 지기한 배당을 주면 되겠네. 자 그럼 똑같이 이제 계산해 봅시다 일단 전체 배당금은 100만원이고요 배당결의 한건 거기에서 누적분에 대한 배당금 15만원 이거는 한 기간에 대한 거죠 500만원에 대한 3%만큼을 배당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배당을 해야 되겠죠 85만원인데 여기서는 뭐냐면 누적적이고 비참가적이에요 비참가적이라는 얘기는 기본 배당 받고 끝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선주에 대한 기본 배당은 얼마냐 15만원이 되겠죠 결국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죠 나머지는 보통 주가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은 15만원과 15만원 합계인 30만원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지난 기간 배당과 그 다음에 단기에 기본 배당 받아가는 금액이 되겠다 크게 어렵지는 않네요 그죠 자그 다음에 이제 16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자본금과 관련된 자료인데 설립 이후 2년 말까지 자본금과 관련된 변동이 없었대요 1년 초에 이제 설립이 됐네요 그리고 보통주는 로 10만원 우선주는 5만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왔고 1년도에 현금 배당, 주식 배당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2년도에 13,000원 의 현금 배당 지급 결의를 했다 그리고 우선주를 보니까 우선주 배당률은 5%예요 그리고 우선주가 누적적이고 완전 참가적이라면 우선주와 보통주에 대한 배당금은 어떻게 될 거냐 자, 뭐 똑같이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 봅시다. 여기서 일단 누적적이고 완전 참가적이죠 전체 배당 결의된 금액은 13,000원이에요. 일단 그리고 지난 기간 배당을 보니까 일단은 여기서는 한기에 대한 배당이 이제 없었죠. 그래서 5만원에 대한 5%만큼 배당을 일단 해 주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금액, 즉1 3 0 0 0에서 2,500원 뺀 1,500원을 가지고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 배당에서는. 기본 배당으로 이제 일단 우선주에 대한 기본 배당 2,500원 해주고 그 다음에 보통주에 대한 기본 배당 해줘야 되겠죠. 보통주의 금액은 여기서 이제 보통주에 대한 배당률이 안 나왔으니까 5%를 그대로 적용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10만원에 대한 5%에서 5,000원 만큼 빼주면 되겠다. 그러면 1 500원에서 일단 2,500원, 5,000원을 빼줘야 되겠죠. 이걸로 이제 완전 참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3,000원을 가지고 이제 완전 참가를 하면 돼요. 우선주에 대한 액면 비율만큼 가져가면 되겠죠. 3,000원 가지고 우선주의 액면비로 보니까 약 3분의 1 정도가 되네요. 그죠? 그럼 1,000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보면 완전 참가는 오히려 더 쉬워요. 음. 부분 참가를 할 때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한도가 있다는 것만. 음. 나머지는 과정이 다 똑같으니까 일단은 누적적인지 아닌지 먼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누적적이 아니라면 그 정도를 줄 필요 없으니까 단기 배당만 가지고 하면 되겠죠. 근데 단기 배당을 할때 순서 첫 번째 기본 배당 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참가적, 비참가적, 이걸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그 다음에 이제 17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서는 1년도부터 3년도까지 배당 가능 이익이 부족해서 배당을 하지 못했대요 그 다음에 이제 4년도에 어, 22만원의 현금 배당을 할 거라고 됐네요 그 다음에 4년도 12월 31일 발행 주식수가 보통주는 200주 보통주에 대한 배당률이 나왔어요 여기서 보니까 그 이걸 가지고 보통주에 기본 배당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선주는 뭐냐면 배당률이 7%래요. 그럼 우선주와 보통주에 대한 배당률, 기본 배당률이 다르네, 일단. 그 다음에 우선주는 비유익적적이래요 전기껏 줄 필요 없겠다, 일단. 그 다음에 완전 참가적이래요. 그러면 남은 거 가지고 우선주 비율만큼 가져가면 되겠네요. 자, 똑같이 이제 해봅시다. 전체 배당 결의된 금액은 22만원이고, 비유적적이기 때문에 전기 배당 뺄 필요 없죠 일단. 그래서 단기 배당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일단 기본 배당을 일단 뺍시다. 우선주에 대해서 7%만큼 기본 배당을 해주게 되면 1만 삼천 원이 될 거예요. 일 1만 사천 원. 그 다음에 보통주에 대해서 기본 배당을 해주면 2만 4천 원이 돼요. 200주에 대해서 여기서는 4%의 기본 배당률이 주어졌으니까. 그럼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우선주의 액면 비율만큼 가져가면 되겠죠. 그래서 그 액면 비율을 가져갈 때 4만 5,500원이 나오는데 그 4만 5,500원은 결국 남은 금액에다가 우선주의 액면 비율만큼 가져가는 금액이 되겠죠. 그러면 우선주의 배당금은 5만 9,500원이 되고 그 나머지는 이제 보통주가 가져가겠죠. 그래서 보통주의 배당금은 16만 500원이 되겠다. 그죠? 방법은 똑같아요, 항상. 방법은 똑같으니까 배당금 계산할 때 너무 복잡하거나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차근차근 한 단계, 두 단계 정도만 하면 답이 나오니까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뭐냐. 주청 결의된 직후에 대경이 1년도 말에 재무상태표 자본은 닿은 것 같다 해서 보통주 자본금이 있고, 이익준비금, 사업장정립금그 다음에 뭐, 감채정립금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순이익이 120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처분 예정은 다음에 자산으로 처분이 된대요. 그래서 처분 예정되는 금액들을 보니까 적립금으로 이입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현금 배당되는 게 있고, 주식 배당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사법자 적립금으로또 적립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준비금 적립액이 있고요. 그리고 뭐 원한대로 승인이 됐고 저쪽으로 됐어요. 그리고 물어보기를 뭘 물어봤냐면 차기 2월 미처분 이익금을 물어봤어요. 차기 2월 미처분 이익금은 처분되지 않고 다음 기로 넘어간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얼마냐? 그걸 물어본 거죠 지금.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봅시다 먼저 처분 가능 이익을 먼저 찾아야 돼요 처분 가능 이익은 어떤 거예요 처분 가능 이익은 처분 가능 이익은 내가 쓸수 있는 이익을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일단 전기에 지금 현재 기초상태 에 보니까 미처분 이익이 처분 가능 이익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미처분 이익을 가져와야 돼요 자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200 이라는 게 있어요 200그 200이 어떤 거예요 적립금 이라는 건는 처분할 수 없도록 묶어 놓은 거예요 이익이 이을 근데 그 이익염을 어떤 목적에 의해서 묶어놨는데 그 목적에 의해서 사용할 것이 예상되지 않는다면, 즉 우리가 이제 무슨 사업 확장을 위해서 뭐저 이익염을 묶어놨는데 사업 확장할 필요가 없더라, 수익성이 없더라, 그러면 그 이익염 묶어놓을 필요가 없겠죠. 다시 푸는 것을 이백이라고 얘기하죠. 다시 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미처분 이익염로 돌아가는 거죠, 저게. 그래서 이 이백은 감채적립금이 없어지고 미처분 이익염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처분 가능 이익이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단기순이 그것도 마찬가지 미처분 상태의 이익 경험이 되겠죠. 그래서 처분 가능한 이익은 이세 가지가 돼요. 저걸 가지고 이제 처분을 하는 거예요. 처분 상황을 보니까 첫 번째로 현금 배당액이 있네. 그렇죠? 그 현금 배당만큼 쓰고요. 두 번째로 주식 배당. 우리가 이제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서는 이 여금을 처분한 거죠. 지금 자본의 변동을 물어볼 때는 주식 배당이 의미가 없지만 이 여금을 처분할 때는 이 여금을 쓰면서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익금 처분에서는 주식배당만큼 이익금이 줄어들어요 우리 이익여금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미처분 이익여금을 그 다음에 적립금도 마찬가지예요 음, 적립을 하게 되면 미처분 상태의 이익금을 묶어버리는 거니까 미처분 이익여금이 줄어들겠지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도 적립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법정 최소금액을 적립한대요 법정 최소금액이 뭐냐 현금배당액의 10% 잖아요 그래서 현금배당액이 40만원에 대한 10%만큼을 적립을 하게 되겠죠 4만 원만큼 적립을 해요. 결국은 처분 가능이, 이게 이제 미처분 상태 이익위험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처분을 하게 되면 미처분 이익위험이 요만큼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걸 빼고 나면 다음 기로 넘어가는 처분 가능한 이익이 되겠지. 그게 이제 뭐냐면 차기 2월 미처분 이익위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30에서 79만 원을 빼고 나면 105만, 아, 151만 원이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다음 기로 넘어가는 처분 가능한 이익이 되겠죠. 음, 뭐 문제 자체가 이제 크긴 하지만 어,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찾아야 되는 건 처분해야 되는 대상 금액. 그다음 두 번째는 처분 내용. 그걸 빼고 나면 남는 금액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1 9 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뭘 물어봤냐면 포괄손익계산서에단기순익에 영향을 미치는 단기순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네요. 그럼 단기순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라는 건단기순익을 고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래요. 자첫 번째, 어, 주당 액면 5천원짜리 보통주 200주를 발행을 했어요. 두 번째는 상품을 팔았네요. 세 번째는 화재가 발생해서 어, 창구가 없어졌네요. 네 번째는 토지를 처분했고요. 다섯 번째는 뭐 차입을 했네요. 자이 상황에서 단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수익과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것. 자첫 번째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현금이 일단 들어오겠고 대변 쪽에 자본금이라는 금액이 늘어날 테고 그 다음에 그 보다 더, 익명보다 더 받은 금액만큼 주식 발행 초과금이 증가하겠죠? 자 그러면 자산부채, 그 다음에 수익비용, 자본 이렇게 이제 보면 자산부채는 재무상태표의 자산부채, 그 다음에 손익, 수익과 비용이죠? 그 다음에 자본. 그럼 여기서는 뭘 물어봤냐면 어 단기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 물어봤으니까 수익과 비용이 움직이지 않는 걸 물어본 거죠, 지금. 일단 현금이 이제 140만 원만큼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죠? 들어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반대쪽에 뭐가 있어요?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이 있죠?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 항목이잖아요, 얘네들은. 자산이 증가하긴 했지만, 주주와의 거래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주주와의 거래에서는 그 자본 항목만큼은 수익가 비용으로 보지 않죠? 그래서, 어, 1번의 거래에서는 수익가 비용, 즉, 손익이 움직이지 않는다. 여기서 보시면. 자, 일단은 답은 1번이에요. 손익이 움직이지 않는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거래에서 보시면 매출 거래죠. 그럼 첫 번째 일단 매출액에 대한 어, 계산을 할때 현금이 일단 늘어나면 자산이 증가할 테고 그만큼 매출액이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죠. 뭐. 수익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재고자산만큼 빠져나갔으니까 자산이 빠져나갔을 테고 그 다음에 비용이 늘어나겠죠. 2000원 만큼 매출원가라는 비용이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그 차이만큼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자산의 증가가 되는 거고 그만큼 자본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본도 증가하고 손익도 증가하는 거죠. 손익의 증가만큼 자본이 또 증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래를 볼까요?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럼회계처리는 이렇게 될 거예요. 자산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 자산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돈을 받거나 그러진 않았으니까 재손실한 비용이 계산이 되겠죠. 그럼 일단 자산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자산이 감소를 하겠죠. 50만 원만큼. 또 그만큼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비용이 발생하겠죠. 50만 원만큼.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 자본의 변동은 어떻게 될까요? 자산의 감소만큼 자본의 변동이 생기겠죠. 자본은 50만 원 만큼 자본의 감소가 생길 거예요. 어쨌든 그 자본을 얘기할 때, 자본의 변동 자체만 얘기할 때 여기서 포괄소익이 같이 물어봤지만 자본의 변동만을 얘기할 때는 이거는 볼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걸 가지고 판단하면 되겠죠. 자산과 부채를 가지고. 그래서 자산과 부채의 움직임에 따라서 자본도 같이 움직인다. 자본의 정의 자체가 자본의 정의 자체가 자산 바이러스 부채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가 자본으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손익과 관련된 사항들, 그런 것들이 자산과 부채로 움직이게 되면 그만큼 자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데 손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자본 자체가 움직이는 것도 있었죠. 처음에 발행하는 거, 주식 발행하는 경우, 뭐 그런 경우가 있었죠.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를 볼까요? 여기서는 토지를 어, 처분을 했죠. 음, 처분했을 때 토지 100만원짜리가 없어지고 현금 90만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처분 손실 10만원이 발생을 하겠네. 자, 그러면 일단 현금 90만원이 일단 들어오겠죠. 근데 토지가 얼마? 100만원치가 빠져나가요. 그러면 결국에는 자산은 10만 원 감소하겠네. 그렇죠? 그만큼 이제 처분 손실이 나오는 거죠. 비용이. 그리고 자본은 그만큼 감소한다. 그렇죠? 음. 여기서는 자산 감소만큼 자본이 감소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여기서 이제 차입을 했어요. 차입하는 시점에서는 어, 수익, 손익이 발생하지 않죠. 현금 들어오고 뭐가 되냐면? 차입금이라는 게 발생을 할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채와 그 다음에 자산이 동시에 움직일 거야 자금. 첫 번째로 현금이 들어오는 만큼 차입금이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차입되는 시점에서는 자본의 변동도 없고요. 그 다음에 자산 부채가 동시에 같은 금액이 증가하겠죠. 근데 거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때는 좀 달라지겠죠. 어, 현금이 빠져나가니까 그만큼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그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자본이 이제 감소할 를 거야, 그렇죠? 그래서 감소한 자본의 금액. 이 자본 마이너스 9만, 9만 1,667호는 결국엔 자산 증가보다 부채 증가가 많았기 때문에 이 차이 금액이 되겠죠. 결국 그 금액은 요만큼이될 거예요. 요만큼. 요게 이제 자본 감소액이 되겠죠.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어쨌든 1번이에요. 음, 뭐 답이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죠.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자본이 증가하는 것만 찾아봐라. 자, 보니까 첫 번째로 주당 액면가액 5천 원인 주식을 액면 1천 원인 어, 주식 5주로 분할했대요. 분할에 대한 상황이 나오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존 주주들한테 10%의 주식 배당 실시했어요 음. 세 번째는 어, 할인 반행을 했대요 네 번째는 자기 주식을 처분했고요 다섯 번째는 어뭐 기타 포괄 금융자산에 대한 공정가치의 변동이 있었네 자첫 번째 어 주식 분할하는 경우를 한번 먼저 볼까요 분할이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일단 회계처리 자체에서는 주식 분할 과 관련된 회계처리는 없죠. 주식 분할을 보면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액면가액 천원짜리한 주를 가지고 있는데 그한 주를 분할 전에는 만약에 자본금이 이런 상태였다. 즉천0원짜리한 천 주예요. 그래서 자본금이 천원 만큼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분할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0원짜리 두 주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액면가액 천원짜리가 500원짜리 두 주로 나눠지게 돼요. 그러면 분할 후에는 자본금의 계정을 보면 자본금은 그대로 천원인데 500원짜리 두 주로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보시면 은 일단 액면가는 감소를 해요. 그 다음에 주식수도 증가를 해. 그렇죠? 그렇지만 전체 자본에는 영향이 없다는 얘기죠. 자본 자체는 자본금은 천 원씩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회계처리 자체도 필요 없어요. 어, 변동되는 사항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그 다음에 두 번째. 기존 주주한테 10%의 주식배당을 실시하고 즉시 신주를 발행해서 교부를 했다. 주식배당이네요, 주식배당. 그러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사용을 해서 자본금을 늘리는 거죠. 100만 원만큼. 그러면 자본이 일단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이 감소할 거야, 100만 원만큼, 그렇죠? 그 다음에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증가하겠죠. 결국 자본에 아무런 변동이 없겠네, 일단,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5천원짜리, 어 5천원인 주식 100주를 4천원에 할인받아야겠네요. 자, 그렇게 되면 결국 현금이 40만원 들어오고 자본금, 즉 액면가액 50만원이 증가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할인차금이 10만원 발생하겠죠. 그럼 자산은 40만원 증가하겠고요, 일단. 그 다음에 자본금, 액면가액 50만원이 증가할 텐데 할인차금은 자본의 마이너스 항목이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 감소하게 되면 결국 40만 원만큼 자본의 변동이 생긴다. 여기서는 자본의 증가, 즉 40만 원만큼 자본의 증가가 생기겠네. 자그 다음에 이제 어, 주당 200원짜리를 취득하고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 10주를 250원에 어, 처분을 했다. 그러면 처분하게 되면 현금이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자기주식가액이 얼마였냐면 200원짜리였어요. 10주 그러면 2,000원이었는데 2,500원을 받았으니까 처분이 500원이 발생을 했겠네요. 그래서 현금이 일단 2,500원 증가하겠고, 자기 주식은 자본의 마이너스 항목인데, 그 마이너스 항목이 없었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2,000원 만큼.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이익, 마찬가지, 자본 이어금, 자본 항목이고, 플러스 항목이죠. 결국에는 2,500원 자산 증가와 동일하게 자본이 2,500원 증가 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산표에 만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공정가치 금융자산을 평가를 해보니까 8,000원이 었어요 그러면, 어, 기타포괄금융자산이 2천 원만큼 없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평가 손실이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어, 자산이 없어지니까 자산이 마이너스 2천 원만큼 감소하겠고 기타포괄금융자산이죠. 그거는 자본에기타포괄조익 누계에게 들어간 항목이죠. 마이너스 항목이 여기서도 발생하겠죠. 그래서 자본의 감소가 어, 생길 것이다. 자 결국에는 이 내용에서 첫 번째는 자본의 증감이 발생하지 않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 자본의 증감이 없고 세 번째는 할인 발행을 해도 결국 자본의 증가한다고 했죠. 돈 받은 만큼. 그 다음에 네 번째 어, 자본의 증가가 2,500원 만큼 발생하겠죠. 여기서는 처분했을 때. 그 다음에 다섯 번째에서는 자본의 감소가 생기겠죠. 여기서는 기타포괄손익 마이너스 2,000원이 생기겠죠. 여기서는 자본이 증가하는 것만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증가하는 거는 다번하고 그 다음에 라번이 되겠네. 그래서 그죠? 얘는 이제 감소가 되겠고요. 이게 이제 자본의 변동과 관련한 항들이에요 그래서 자본의 변동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예시를 제시하고 그걸 가지고 물어보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 예시에 대한 내용들을 머릿속에 어느 정도 암기 하고 있는 게 좋아요 근데 그걸 일일이 다 상황별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주식 발행은 어떻게 돼? 그 다음에 현금 배당은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을 처분했을 때는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취득했을 때 어떻게 돼?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상황별로 정리를 머릿속에 정리를 좀 하고 있어야지 빨리빨리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어, 어, 증가되는 것만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바로 튀어나오면 문제를 어, 풀때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죠. 사실은. 어, 문제 푸는데 한 2분에서 뭐 1분 정도 시간만 소비를 하면 충분히 문제를 풀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일단 어, 이렇게 해서 자본에 대한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자본과 관련된 문제들 뭐더 많이 풀어볼 수는 있지만 이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어, 문제를 보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좀될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자본의 문제 마치도록 할게요.